여은아, 아빠 핫도그 사러 갈건데 <웃음> 아빠 혼자 가면 여은이 뭐오 싶어. 그러면 여은이가 아빠랑 같이 가주는거야? 생각 일단 해볼께요 설탕! 설탕 집에 가서 뿌려줄게 리희도 돌려 돌려서 묻혀요 됐어요? 아니, 이거 다 묻혀요 <웃음> 오늘은 명랑핫도그냥 냠냠 절임치즈소스 <웃음> 신전떡볶이와 함께 명랑핫도그냥 냠냠 <웃음> 먹는거 홍사운드 좋아요는 좋아요. 홍!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전 명랑핫도그에 치즈소스 신전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즘에 치즈 많이 찍어 먹던데 궁금해가지고. 준비해봤습니다! 그통모짜 먼저!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? 와 나는 구강 구조상 여기 안 먹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가 봐요 일로 항상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이거 맛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설탕을 반드시 뿌려야 치즈 소스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단짠 조합이 돼서 이번에는 감자 감자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 떡볶이! 맛있네 기분 탓인가? 아니, 이거 신전인데 맨날 그 시켜먹던 곳이랑 다른 곳에서 시켰거든요. 좀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, 여기 꽤 훨씬 맛있어. <웃음> 신전이 원래 맛없진 않은데 이렇게 맛있을... 지는 몰랐지? 맛있거라 도 안가꼬다니. 미쳤네. 어, 왜 이렇게, 얘 원래 이렇게 매웠나? 아니, 신전 보통 맛이 이렇게 매웠다고? 진짜? 와우! 이상하 내가 지금 이상해졌나? 아니, 거의 불닭 수준인데요? 댓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랬나? <웃음> 맛있네 먹었니다 치즈소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니 그 다들 찍어드시는 소스가 이 소스가 아닌가봐요 한번 좀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나초 찍어먹는 그 체라치즈 숙성 체라치즈 소스거든요 이렇게 찍어 먹으면 괜찮긴 한데 막 진짜 대박! 이거지! 막 이런 느낌은 오히려 떡볶이랑 찍어먹는게 더 맛있었어요 사실 그냥 신난 떡볶이를 더 먹고 싶었어요 맛있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!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 비하인드 보러 가시죠~! 여은아, 아빠 핫도그 사러 갈 건데 아빠 혼자 가면 여은이 보고싶어 할거아 진짜? 아빠 혼자 가면 아빠가 여은이 보고싶어 할것 같아? 음. 여은이는 가서 여은이 먹고싶어 핫고골라야 여은이는 그 뭐 감자 있고 하얀색 가루 막 뿌려져 있는 거? <웃음> 중간맛 두개 포장해서 사람 네 설탕 어. 집에 가서 뿌려줄가져가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가자 여기가 돌려서 요 됐어요? 이거 다야돼 에 h